직업이 배우인데 남자와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연애 연기를 못하는 세이 감독님들이 느낌이 잘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에서 조연으로 바뀐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저도 잘하고 싶죠 못하고 싶은 배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은 제가 저 내일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서울의 어느 공원, 인터뷰 감독님을 기다리고 있는 세희입니다. 세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어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희 여기까지 다 이때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세이의 여자친구 은영입니다. 친구.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 친구를 딱한번 사귀어 봤었어요. 그런데 뭐 아무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친구 이상으로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 내가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제가 그냥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룸메이트를 만나서 같이 자취를 시작했을 을때 남자를 만나도 아무 느낌 없던 게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 알았죠 제가 동성애자라는 걸 제가 바에서 일할 때 알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자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혼자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친해지고 얘기하다가 사적으로도 친구로서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로 동래... 레즈비언인 걸 서로 알게되고 그때부터 사귀게 됐지 동성애를 밝히는 순간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알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왔겠구나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아니면 얘를 보듬어 줄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인터뷰가 끝나고 세이와 은영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고 이 모습을 뒤따라 가면서 열심히 촬영하는 감독님입니다 소심해진 세일을 격려를 해주는 은영 r 배우 그만둘까봐 o u r e a 맨날 n u i n e a young. Ah, they will come on to the c 차라리 나랑 할때 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어때? 내가? 응 정말 그런다고 잘 될까? 당연하지 잘할 거라고 믿어 잘할 거야 은영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서 다음 영화를 무사히 마친 세이. 계속 해보려고요. 사실 저 촬영장에서 잘했다는 칭찬 처음 들어봤어요. 기분도 되게 좋고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력해보려고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